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인근에서 20대 여성인 김가을 24씨가 실종 당일 119에 친언니 구조 요청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일반적인 가출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. 이 교수는 어제 kbs 뉴스에 출연해 김씨가 119에 신고를 한 것은 굉장히 큰 의문을 유발하는 대목 이라며 자발적인 가출 같으면 굳이 119가 등장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. 실종 당일 김씨의 행적을 본이 교수는 119가 이날 밤 11시쯤 김씨 친언니의 자택에 출동한 걸 두고 그 신고 전화가 굉장히 특이한 전화 라고 말했습니다. 당시 김씨의 언니는 구급대로부터 언니가 쓰러질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. 이 교수는 보통 119에 신고를 하면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일반적인 신고를 하지 않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본인은 아직 집에 안 갔는데 집에 있는 언니를 도와달라고 가을씨가 전화를 했다는 거다 라며 신고 내용이 언니가 아프다 언니가 쓰러질 것 같다는 구조를 가을씨가 요청했는데 사실 언니는 쓰러질 만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고 그냥 집에 있었는데 119가 갑자기 들이닥친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그러면서 119엔 왜 전화를 했는지, 119에 전화한 사람은 가을씨가 맞는지 이것도 모두 확인이 아직 안 되는 상황으로 보인다. 고 덧붙였습니다.